you <music> 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치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치료라니 누가 아프나? 이런 의문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병원에 가면 멀쩡하신 분이 왜 오셨냐고 하겠죠. 근데 애니어그램에서는 건강하다는 기준이 상식적인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리소 허드슨이 만든 발달 수준입니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건강한 수준, 평균 수준, 불건강한 수준, 여기서 불건강에 해당하면 진짜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잘 오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수준에 해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평균이라고 랬죠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정상이지만 애니어그램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건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치료를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뭐 예수나 부타처럼 성인이 된다는 거겠죠 물론 뭐 그렇게까지 되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더 건강해지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사실은 들어야 하는 거죠. 고장 났다고 얘기만 해놓고 고치는 방법도 안 알려주면 열받는 거잖아요. 장난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자, 제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된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까지 혼입 비원 그룹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구분법이 가장 쉽게 와닿기 때문에 소심자한테도 권해드린다고 했었죠. 치료 전략도 이 혼입 비원부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설티브는 감정고립, 컴플라이언트는 사고고립, 윗드론은 본능고립이잖아요. 그래서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죠. 이분들은 감정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입니다. 이분들은 사고에 그리고 윗드론 4번, 5번, 9번이죠. 이분들은 본능에 관심을 가지는게 좋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애니어그램에서는 제3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제가 왕따라고 얘기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치료, 뭐 힐링이라고 해야겠죠 치료의 시작은 왕따부터 라는 거죠 근데 이 왕따가 괜히 왕따가 된게 아닙니다 이 기능은 각혼입위한 그룹에서 제일 안 쓰던 기능이었어요 그렇죠 어썰티브 3번, 7번, 8번이죠 이 사람들은 감정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특히 어썰티브인데 게다가 남자라면 술안 들어가면 속에 있는 얘기 거의 못합니다 인정신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머쓱하고 그렇죠. 허구헌날 일, 놀이, 싸움 이런 거를 하면서 살던 사람들이라 남과 속마음을 나누는게 잘안되는거예요 그리고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이죠.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특히 단체행동할때 생각이 너무 많은사람 보면 저거 잔머리 굴리는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요 보통 군대체질에 이런사람들이 많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군인들은 생각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면에 드로는 항상 생각이나 상상, 몽상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쪽 방면으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 움직이는 것 자체를 피곤해하거나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 감각도 둔한 편이에요. 이렇게 어설티브는 감정을, 컴플라이언트, 사고를, 위드로우는 본능을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잘안 쓰는 겁니다. 하지만 애니어그램에서는 그러지 말고 안 쓰던 거지만 자꾸 써봐.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요 성격상 그걸 안 쓰게 된 건데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안 쓰는 것 자체가 바로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써보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격대로만 살지 말고 좀 다르게 살아봐라.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일단 윗드로 부터 시작해 볼게요. 4번, 5번, 9번 본능 고립이죠. 이 사람들은요.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현실을 인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몸을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몸은 현실 세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 같은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몸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느끼려면 몸을 느끼라는 거예요. 몸을 사용해 보세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자면 운동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든 괜찮습니다 하다못해 걷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걷지 말고요 몸을 느끼면서 걸어야 합니다 휴대폰 쳐다보면서 걸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잖아요 정신과 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체에서 들어오는 각종 신호를 놓치지 말고 알아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빛, 소리, 냄새, 맛, 촉각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밑 들어오는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누가 불러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맨날 지나다니던 길 옆에 있던 나무도 그런 게 있다고 말해줘야 어?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4번, 5번, 9번은 감각의 세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멈추고 몸을 느껴보세요. 갑자기 눈앞에 처음 보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안 들리던 시계 소리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 배가 부프거나 등이 가려운 걸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감정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의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정보가 엄청 많았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몸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예요. 감각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은 이 감각신호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면서 현실을 경험하는 건 반쪽짜리 혹은 반의 반쪽짜리 현실을 경험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모든 감각세포를 동원해서 경험하는 현실이야말로 살아있는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위드로운 얘기를 먼저 했는데요. 본는 고립이 그나마 제일 쉽거든요. 몸을 움직이면서 느껴보라는 얘기가 다니까요. 4번, 5번, 9번 이 사람들은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도 최소한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불건강한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육체 건강은 둘째치고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어설티브나 컴플라이언트는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위드로운은운 운만 열심히 해도 효과를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능 고립이라서. 근데 어설티브 3번, 7번, 8번이죠. 이 사람들은 감정 고립이죠. 안 쓰던 감정을 써봐야 하는 겁니다. 자, 감정을 쓴다는 게 무슨 얘길까요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죠. 다만 뭐가 부족한 겁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랬잖아요 감정이 있기는 있는데 남들과 그걸 나누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이걸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인과 공감하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설티브는 타인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게 드론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3번, 7번, 8번은 진실한 관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딱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딱한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만 있어도 불건강한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있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거죠. 멀쩡하게 돈잘 벌던 사람이 병원에서 주는 약 먹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특히 어설티브라면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죄다 본인과 게임만 버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해관계가 중심이 된 관계란 뜻입니다.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이지만 속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 패를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 게임 중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목적을 갖고 옆에 있는 거죠 그 목적이란 게 일, 놀이, 싸움 이런 겁니다 냉정한 비즈니스 관계이거나 같이 하룻밤 놀면서 시간 때우는 관계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있는 거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하루 아침에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공하고 잘 나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사람을 잘안 믿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가능하다면 본인이 어려울 때 알았던 사람들과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진짜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나랑 같이 있는 걸 좋아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딱한 사람만 있어도 불건강한 수준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컴플라이언트 1번, 2번, 6번이죠 사고 고립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좀 복잡합니다. 다른 그룹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쉽게 보여요. 윗드론. 본능그립은딱 봐도 안 움직이는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운동만 열심히 해도 효과가 있는거고요어썰 팁. 감정그립은 타인과의 관계가 문제라는게 보이죠. 감정의 키워드는 타인 관계라고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컴플라이언트 사고그립은 도대체 감이 안오는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멀쩡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문제 ]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문제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답을 찾기도 어려운 거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나쁜 사람들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럴 텐데 착하다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또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착한 사람들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남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착하니까 순하니까. 네. 뭐참 좋은 거죠. 근데 본인들은 힘든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를 억눌러야 하거든요. 컴플라이언트는 세상을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기를 억누르면서 살아왔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저건 나쁜 행동이야. 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기 자신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구예요? 본인이죠. 근데 왜 본인이 본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꼬마였을 때 아마도 엄마, 아빠였겠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착한 아이지 이렇게 자신의 밖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가 어느 시점부터는 안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프로이트는 초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애니어그램에서 말하는 사고 기능은 초자와 연결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사고 구립인 컴플라이언트는 초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형제 중엔 주로 마지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면서 이 목소리가 대략 두세 배 커졌거든요 넌 아니잖아 동생한테 그렇게 하면 안돼 그건 형답지 못한 행동이란다 형이면 동생을 잘 돌봐줘야지 얘가 맞아야 어이구 의젓하네 이 사람들은요 아주 꼬마였는데 어른처럼 행동을 해야 했어요 왜냐면 다섯 살짜리 꼬마애한테 3살짜리 동생이 생겨버렸거든요 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어리광이나 부리고 응석이나 부리고 그렇게 할 나이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별로 못해보고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어른처럼 의젓하게 행동하는 그이면엔 응석 한번 못 부렸던 외로운 5살짜리 꼬마애가 혼자 땅바닥에 성긋는 놀이를 하면서 앉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컴플라이언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자기 나이보다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 자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꿈마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일 좋은 건요. 걔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생각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명상 얘기한 겁니다. 이 목소리를 밖에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아이를 혼내고 있는 엄마를 옆집 이웃. 또는 지나가는 행인 일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죠.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어도 꽤 도움이 됩니다. 엄마도 누군가가 자꾸 보고 있으면 애한테 화가 났더라도 그렇게 심하게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연히 그 꼬마가 혼자 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재미있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해주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